요즘에 6회만의 나이기까 가져오는 사진이라던가요? 아이돌 사진을 많이 가져오고요 선민씨 아, 사진은 진짜 많이 볼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스타에 올라오는 셀럽들이랑 어, 뭐 모델분들 그런 좀 약간 보정이 섞인 사진들이 많이 갖고 오는 편이에요 보정이 섞인 사진을 갖고 오지만 나는 무보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웃음> <웃음> 수술로 보정을 하는 거죠 네. 시테스트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딱딱한 부분이 아닌 겉에 부드럽게 잡혀지는 부분을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해요. 요렇게. 두꺼운 사람들은 이렇게 <웃음> 얇은 사람들은 이렇게 <웃음> 해 하나만 꼽자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기대를 하는 분들은 비추천. 뭘 해도 만족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잘해 잘하고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비추천. 안녕.